기관지염 천식 폐렴 병력자가 등산 후 하산 도중 쓰러져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7 가단 5192897 도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비보험자 망인은 두 건의 재사망 특약을 가입하였고 보험 기간 중 등산하고 하선하던 도중 갑자기 심없이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재사망 특약상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사망은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상 V01 또는 S00 내지 y 8 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및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전염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망이 돼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으로 인하여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한편 보험사고의 발생은 보험금 지급 청구권의 성립요건이므로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제 사망 특약상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원고들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망인은 기왕의 기관지염, 천식, 폐렴 등의 증상을 자주 알아왔고, 검시조사관 뒤는 사인은 불상이나 신체 내재적인 요인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특이할 외상이 없는 점과 외래 초진 기록지에는 상세불명의 심장정지라고 기대된 점에 비추어 위에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KCD상, V01 또는 S00 내지 y 8파사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나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전염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긴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